처음으로 화이투에서 앨범의 처음으로 한 음. 앨범에 음. 1앨범 <웃음> <웃음> 빅키터랑도 첫 작업이니까 그러니까 의미있어. 되게 여러모로 기분이 좋은 음. 앨범이었는데 음. 맞아 음. 이렇게 좀 그치 한 번에 또 좋은 음. 결과가 음. 있었어서 음. 우리한테도 되게 감회가 엄청 남다랐지 음. 맞아 노래들도 처음 받았을 때부터 꼭처 음. 에너지 넘치고 응. 그래서 더 뭔가 첫 그러니까 빅히트 앤터랑 첫 작업이고 그래서 되게 응. 되고 싶었는데 아티스트로서도 되게 매력있는 응. 팀이었고 그 컨셉 비디오 봐. 얘기를 어, 안할 아, 그래.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사실 이 발매를 너무너무 기다렸었는데 우리 자정에 불렀잖아. 그니까 <웃음> 카톡방이 <웃음> 완전히 그니까 아직도 그 임팩트를 음. 진짜 잊을 수가 아, 없어. 진짜로 그 원래 도 잘하는 걸 모르던 게 음. 아닌데 음. 그냥 그 저번 앨범. 내가 보니아 진짜 여기는 몸을 빡빡 빡빡. 굉장 잘쓴다 이랬는데. 진짜 완전에 게그 먼저 발매되기 좀좀 한참 전에 그때 컨셉트 트레일러 떴던 음. 게 너무 아직도 나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. 그건 되게 전이 예술이 그게. 오.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도 잘하고, 어, 그 어. 전체적인 그거 촬영을 하신 분이나 그, 그 컨셉을 짜신 음. 분, 있나? 아트다, 아트. 맞아, 맞아, 아트, 아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그거를 <웃음> 진짜 <웃음> 멤버들 한 명이라도 영량이안 돼도 음. 그게 사실은 조화롭게 안 음. 가잖아. 직관스럽게 보이지, <웃음> 진짜. <웃음> 어. 그리고 또그 마침 딱 그. 음. 그 뭐냐 그 비디오 네, 영상 이거, 안에 네, 그치? 이거 네, 오, 네. 요즘... 그래, <웃음> 나와가지고 또뭐 대광고 <웃음> 아, 그래. 그래. 하고 끝 그래 어제 말도 못하고 어, 여기 까는 게 아, 음. 진짜 그 영상을 몇번 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짜로 컴백하기 어. 전에 거의 어, 목숨줄이었어 어. <웃음> <웃음> 숨 뿜어. 그러니까 어. 거의 하루를 그냥 어. 그거 보면서 어. 시작하고 맞아. 맞아. 무대도 아니나 다를까 오, 너무 그러니까 컴백 쇼에서도 보고 좀 컴백 쇼의 음방에서도몇번 그러니까. 어. 해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또뉴럴즈를 사실 응. 그게 타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응. 무대가 그렇게 응. 많을 거라고 응. 기대를 못했는데 응. 릴레이 댄스 뜨고 컴백쇼? <웃음> 이 <웃음> 어디 더쇼에서 또한거까 응. 그러니까 너무 즐거웠지 응. 되게. 자, 이렇게 컨텐츠도 많고 응. 너무 좋아. 응. 그리고 나는 진짜 그 뭐랄까 그 그러니까 딱. 보시기에 그 팀만 할수 있는 그런 음. 도발적인 음. 갈라가 그뉴룰즈에다 녹아 있잖아. 음. 그런 것도 되게, 맞아, 지켜보는 게 너무 즐거웠지. 어. 작사 갈라로서. 진짜. 그리고 뉴룰지랑? 20cm도, 음. 그니까 20cm는 나는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. 좋았던 게 응.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지만 맨날 그래서 20cm 차이나는 걔가 눈물나더 너무 부러운 거야 걔가. 들으면서 응. 응. 20cm 하면 다섯 아, 떡볶이 쪽 높이가 그러니까, 있어. 그러니까 진짜 약간. 응. 아 언제 뭐 중고로 <웃음> 했는지 너무 까마득하지만 <웃음> 들으면은 음, 되게 어, 10대 내가 0대소녀 감정이고 검정... 만약에 내가 지금 1 0대 소녀였으면은 손이었으면은... 어, 미칠 수밖에 없어. 그러 어, 이미 상상으로 뮤직비디오를 그런지가. <웃음> 그니까 그래, 그러니까. 가사가 또 되게 음, 디테일하게 음. 상황이 어, 맞아, 되잖아 도서관이 <웃음> 어, 어, 어. <웃음> 그런거나 떡볶이 멤버나 얼마나 푸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진짜 음. 지금 이 시기에 투가 투깝게 음, 못하는. 음. 그런 거다 보니까. 그것도 또 컴백쇼에서. 맞아. 그러니까, 교실 그 배경에서 맞아. 맞아. 그런 그게 걸터 너무 좋은 차트에 걸렸다. 얼마나 그, 뭐라 그래야 돼? 상상하기 좋아. <웃음> 정말 덕질하기 <웃음> 좋은 재밌다. 그룹이다, 이 그룹은. <웃음> 가이드 들었을때는 좀 사실 그치 약간 성숙한 색데곡 네. 그 자체는 조금 그랬는데 응, 응, 응, 그걸 이거, 너무 풋부하게 이것도 이렇게 찰떡같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년 무슨 소리로아저참 원래 그냥 이거는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어, 어. 그냥 이름을 봤을 때팀 멤버 중에그수빈 <웃음> 수빈 이있었거요수빈이로서 수빈. 수빈 어, 그로 수빈, 되게 반갑고 정이 나는 괜히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. 어, 한명한명다 음, 잘해요. 음, 진짜. 1명 되게 다 진짜. 너무 잘 들고는 맛이 너그 연습량이 너무 느껴지잖아요. 근를 음, 보면